안희정 전 충남지사.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가 26일 열린다. 뉴스 속보.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또는 27일 새벽 사이에 결정된다.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가 26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안 전지사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다. 박형섭 영장 전담 판사가 맡는다. 안 전지사는 정무 비서였던 김지은 씨와 떠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직원 A 씨를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김씨에 대한 혐의만 적시됐다. A씨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이라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추가 수사의 필요성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안전 지사는 성관계는 인정하지만 성폭행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난 19일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지난 6일 안전 지사에 대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Thank <laughs> you.